안녕하세요 아이템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류시스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한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달이었죠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레노버 P11 Pro 2021이 20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 역시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쯤 구매를 하고 판매자 배송지연과 통관지연이 겹치면서 거의 20일 만에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의 리뷰를 보셨겠지만 외관 검수를 겸해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혹시나 불량이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해외 직구하는 전자제품들은 이렇게 개봉할 때부터 영상을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면 혹시 모를 불량 증빙 영상으로 활용이 되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촬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박스를 열면 에어캡으로 포장이 잘 되어있는데요 비닐 아래로 샤오신패드 프로라는 모델명부터 보이고요 샤오신패드 프로 2021의 경우에는 저가형 P11이나 P11 플러스와 다르게 메탈 프레임 코스메틱 이슈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테고요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불량화소나 터치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영상을 근거로 바로 환불 요청해야겠죠 지금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환은 필요 없고요 에어캡을 제거하면 프로 2021이 있고요 사은품 빌림 있고 같이 구매한 케이스도 도착을 했네요 제가 수령한 제품은 올해 3월 4일에 출고된 제품이고요 스냅드래곤 870에 4K OLED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11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스펙이 높은 제품이고요 아쉽게도 글로벌 출시가 되진 않아서 글로벌 럼은 없습니다 다른 분 수령 후기를 보면 이중실인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 봉인실은 아래 위로 하나만 보이고요 이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이 제품을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프로 2021은 다운그레이드로 인한 벽돌이나 시리얼 증발 증상으로 입고된 제품들을 살펴봤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먼저 태블릿 보이고요 그 아래 악세사리 박스 USB-C2 3.5mm 오디오 젠더와 유심핀, 보증서들 들어있고요 옆에 있는 길쭉한 박스는 충전기와 케이블이죠 충전기 스펙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20W, P11과 동일한 스펙으로 보이는데요 프로 2021 역시도 충전 고장 무늬가 많던데 이 제품 역시도 충전기 사용은 조심하셔야겠네요 케이블은 C2A 케이블인데 플러그 색상을 보면 USB 2.0 케이블이 아닐까 싶고요 케이블에 벨크로 타이가 있어서 보관하긴 좋겠네요 자 그럼 프로 2021 본격적으로 검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P11 프로 2021은 저가형 시리즈에 있던 비닐이 아니라 기름종이에 다시 한번 포장이 되어 있고요 P11 그리고 P11 플러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나 메탈 프레임 고급스럽지만 아무래도 스크래치에는 좀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살펴봐도 스크래치 같은 건 없고요 영상이지만 제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진 않을 겁니다 우측 프레임에 파워 버튼, 메모리 슬롯과 양 사이드 스피커 보이고 상단에는 측면에 볼륨 버튼 있고 와이파이 수신을 위한 전원띠 4개가 보입니다 저원띠는 다른 측면에는 안 보이는 것이 상단에만 있는 거고요 중간에 마이크 두 개도 보입니다 에, 오른쪽에는 양쪽에 스피커 보이고 중앙에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에, 하단 프레임에는 P11 시리즈 공통으로 키보드 연결을 위한 포고핀이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테고요 배터리는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전원부터 켜볼게요 에, 전원을 키면 중국 롬이라는 걸알수 있는 작은 레노버 로그가 먼저 보이고요 ZUI 13으로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블랙 테마라 이 상태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설정 마법사로 기본 설정부터. 이건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좌상단 잉글리쉬를 눌러 언어부터 바꾸고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일단 나중에 다른 건 스킵, 스킵. 이제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ZUI 버전은 13.0.430. 이 버전은 올 초부터 배포된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다 벽돌이 되어서 입고가 된 제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업데이트는 일단 차단하고요 검수를 위해서는 앱 설치를 해야 하니까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사용을 위한 기본 패키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드앱중 앱센터에서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되죠 실행해서 키보드 영문으로 바꾼 후에 구글을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 결과 중에 구글 플레이가 있고 옆에 경신이라는 업데이트를 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앱에 보이는 안장은 설치를 말하는 거고요. 경신을 누르기만 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요. 지금 상태로는 화면에 놓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실행하고요. 구글 플레이 사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겠죠.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에러가 발생해서 설정에 있는 계정 추가를 통해서 구글 계정 로그인을 했고요. 플레이 스토어를 다시 실행하면 아직은 당연히 영어로 나옵니다. Set Edit 설정으로 부분 한글화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검수가 먼저니까 디스플레이 테스터부터 설치할 겁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점검에 디스플레이 테스터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네, 설치 완료 후 실행하고요 불량화소부터 체크를 해 볼게요 아 레드, 아, 문제는 없는데 눈이 무척 따갑습니다 OLED만큼 레드가 강조된다는 건 알지만 아, 이건 눈뽕맞은 느낌인데요 아, 이렇게 색상별로 넘어가면서 불량화소가 있나 없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와눈 진짜 따가운데요 그레이, 블랙, 특별히 불량한 손은 보이질 않고요. 사무실에 먼지가 있는지 먼지만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터치 테스트. 터치 테스트는 측면부터 쭉 끄어 보시면 되고요. P11이나 P11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터치 민감도가 높은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상이 있나 잘 봐주시고요. 검수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다행히도 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P11, P11 플러스 벽돌 복구는 물론이고 액정 수리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프로 제품에 대한 액정 수리 문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P11이나 P11 플러스도 약 10만원의 액정 수리비 비싸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런데 프로2020이나 프로2021은 액정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경우 수리비가 26만원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프로2021이 230달러에도 팔리고 있는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액정 패널 평균 가격이 200달러 물론 알리 액정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공임이 추가되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2020이나 프로2021은 액정 파손 등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가 아니라 그냥 버려야 하는 일회용 태블릿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중국에서도 아직까지는 30만원 중반대 판매되는 프로2021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리 저렴한지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복구를 목적으로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P11 프로 라인업은 수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수리 부품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 비싼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플렉스 케이블 정도뿐이라서 다른 고장에 대한 대응 역시도 무척 어렵습니다 P11과 마찬가지로 충전 문제도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직 열어보질 못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리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충전 문제 수리하려면 액정을 열어야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OLED라 액정 파손 위험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지금 가격은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용중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가 어려운 제품이라는 건명심하시고요 예, 저도 이제품 구매할 때는 분해 연습삼아 구매를 한 거였지만 가격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리니까 딱히 분해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영상이나 보면서 쓰려고요 <웃음> 이번에 할인으로 구매한 다른 분들도 모두 양품으로 수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